이제 패스해주나? 고민고 손 저렇게 든는데한 번은 패스해줘야 되는거 아가 아니겠지 듀오 아니겠지 카격 패스 안해주지 <웃음> 이분이 많이 한다겠나? 사마광님 맞아요? 아이판 조금 어,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되겠다 상대방이 손태속까지 있네 아, 근데 있잖아 이런 이상한 판에 이길 때가 많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시청자수로 팬까지 마시고 에. 전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 형들 형들이 이제 오랫동안 내가 또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그래도 뭐 bj라고 뭐 하는거지 난 한지 얼마도 안됐기 때문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형님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, 열심히 해야지 형들이 또내 찐팬이 될거 아니야 인정? 나 <웃음> 그냥 채팅이 존나 안치는데 네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좀 구독해주세요 형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실시간을 안하니까 구독자수가 좀 적긴 적어요 내가 더 재밌게 해야지 아니 엄티브 미쳐요 엄택수 엄택수 아씨어 못잡았다 제발 됐다잉 이봐라 어 뭐야 요소 패스하고 있는데 왜저러로 가냐 아 라이트 훅 이번 요거 했네 이번에 <웃음> 저기 또 센터가 없어 우리, 우리한테 우리 센터 세명다 붙어 붙다 <웃음> 저쪽 편은 센터가 없다 이왜이기어 <웃음> 저기 센터가 없어요 <웃음> 아 로라는 거요. 아, 아두번 눌렀습니다. 아안 돼요. 야. 패스, 패스. <웃음> 이 <샵은 내가> <웃음> 아니 뭔 뭐, <웃음> 메이지고 메이지고 있는데. <웃음> 구독 네번누르면아예유 출동 BJ 최초 베이라는 것도 의미있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만 하셔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저거 강백코 저거 뭔데 저거 핵 걸렸다 핵강백코 핵이에요 어? 저거 사기 스킬이다 저거 너프 시키게 된거 야이거 아무도 못거다아이고야 요리는 안보고 싶어요 그것 맞지. 도 맞지 강백 호도 맞지 않지. 겟도 맞지 않지. 또도맞또 센터가 안 나오네. 나이스. 이지 그러니까 이런 판이 맞지 않지. 겟도 맞지 않지. 요링 말고 원딜도 합니다. 원딜은 근데 좀 하는 거지 잘 하진 않은 것 같다. 아마 생각해보 왜냐하면 원딜은 듀오로 해야 되잖아. 롤, 롤 얘기하는 겁니다. 내가 또 듀오를 잘안 하잖아. 또내 성격이 또 똑같아. 비슷해요. 하니까 솔랭으로 돌리니까 어 합이 잘안 맞아. 서포터하고. 서포터하고 어하면 던져. 정도는 언제든지 집에 가고 싶겠다어풋내기슛으로아 떡갈까 그래. 나이스. 믿어. 요리근 잘해요. 어요리근 잘합니다. ,이. 요리근 그냥 보통 잘하는 수준 넘어갑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냥 장인입니다. ,이. 패스 안 해줘, 고민구한테? 상대방 멘탈 터져붙다. 아이고야 아니 여기 강백호님한테만 주면 다 들어가는데요? 가비 아. 아니 왜 고민구한테 아무도 패스 안해줘 상대방들 저게 패착의 원인이다 고민구가 아마 센터 아니라도 손을 저렇게 드는데 아무도 안준다 아 아이디 성태섭 100% 또 같은편 됐네 저두분 디온가, 아, 아, 디온가 왜또 같은 포대 있지? 저그 전판 그건데 강백호인데. 이제 패스해주나 고민고 손 저렇게 든데 한번은 패스해주던가 이거? 아니겠지, 디오 아니겠지, 카이 패스 안 해주지. <웃음> 아, 백호가 패스해준다. 너무 안타까워서. 그니까. 러 저게, 그건 거예요. 강백호 있잖아. 저, 네오슛, 푼데기슛, 저, 호랑말꽃슛을, 블락을 한 개도 못 치니까 애들이, 애들이 삐졌어. 버스 인정, 어, 오케이, 인정, 인정할게요. 강백호 버스. 감사합니다. 이거 봐라. 난한개 없다. 블락 두번뗀거 밖에 없어요. 강백호 18점 넣었다. 흔들기 슛으로 16점 넣었어요. 이거 새로운 그 메타 같은데. <웃음> 저거, 이거는 기록이다.